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은퇴, 정년, 노후대책 이야기로 은퇴와 정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것 다섯 가지입니다 은퇴와 정년, 노후, 죽음에 대하여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가 언제냐는 것인데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어느새 그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코앞에 닥쳐버린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젊으시거나 중장년 상관없이 미리 이런 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세월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이 이야기는 이론이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오랜 인생 경험과 특히 실제로 은퇴를 하고 노후를 맞은 사람으로서 몸과 마음으로 느낀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절을 놓치지 말고 대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은퇴나 노후 준비를 말한다면 건강, 돈, 할일 등을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인데 사실 이세 가지 말고도 은퇴나 노후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자기 성찰 가족관계 등 각자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특히 건강이나 돈 인간관계 등은 젊은 시절부터 빠를수록 좋은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살다 보면 그게 말같이 되지가 않죠 아니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보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못한 채 지나쳐 버리는데 살아보니 정말 그럴 것이 아니다구만요 세월은 그야말로 화살과 같이 빠릅디다 정말이지 무엇이 중합니까 제발 시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번째 미리부터 배우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부한 말 같지만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야 구구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은 직업이나 돈을 위해서도 또 자신의 취미나 하고 싶은 일등 넘치고도 넘치죠 특히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그야말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인데 불행하게도 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배워야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가능성도 많아지고 장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 경우를 보면 요즘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튜버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그때부터 했었다면 라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미리부터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발 이런 후회나 미련이 없도록 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정리하고 히스토리를 작성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은퇴를 하고 정년을 맞을 때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나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말로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실무로 갈고 닦은 진정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도 미리부터 은퇴를 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할수록 좋은데 이를 정리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자신의 히스토리가 되고 책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자서전을 쓰기도 한다는데 이 히스토리는 자서전이기도 하고 잘하면 돈도 될 수가 있으며 은퇴나 노후에도 할수 있는 훌륭한 일거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s n s 의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또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카페로 대부분의 일을 수주하고 있고 이제는 글이나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 시대이므로 제가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들인데 이 유튜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이는 저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로 그러기에 미리부터 배우고 또 정리하고 히스토리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나 유튜버 등을 말하면 나이 탓을 하며 아예 포기해 버리는데 누구 말대로 100세 시대에는 4 5 0대는 청년이고 6 7 0대는 중년이며 80대 중반 이후에나 은퇴를 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 유튜버에 대해서 말해보겠는데 지금 바로 이 유튜버가 되어 보십시오 그냥 말도 안 되는 어설픈 남이 만든 유튜브만 볼 일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실무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며 선배로서 할 것들 그러니까 콘텐츠가 그 얼마나 깊이가 있고 풍부하며 유용하기도 하고 후대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뭐 그런 당위성은 그만두고래도 이 유튜버를 하면 해야 할일 그러니까 컴퓨터 공부니 동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 글쓰기 등할 일이 무궁무진하며 또 얼마나 재미있고 보람되기도 하며 영양가가 있는 일인 줄 아십니까 또 영상을 만들다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나의 히스토리가 되며 게다가 잘하면 돈도 번다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진 콘텐츠 면 충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날을 정리하고 글을 쓰며 도전함으로 남은 세월을 그 얼마나 유용하게 살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중장년들이 이 유튜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 그 당위성과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은퇴나 정년, 노후는 전혀 부끄러움도 아니고 감출일도 아니며 오히려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살아봤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어려움과 온갖 고난을 헤치며 굳굳하게 지금까지 지켜왔으며 또그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야 합니까? 반평생 아니 거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정말이지 이 나이에 머리가 다 빠지고 주름살에 힘도 다 빠져버린 우리들에게 더 무엇을 하라 하고 도대체 무엇을 더 바라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울컥해지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다그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뭐 우리가 슈퍼맨입니까 뭐 남자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충분히 쉴 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이나 회사 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봅시다 그동안 해보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던 일 취미도 여행도 운동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자서전도 써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당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있어지며 그러면 건강도 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잘하면 돈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와 정년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절을 놓치지 말고 대비하자 두번째로는 미리부터 배우고 시작하자 세번째로는 정리하고 히스토리를 작성해보자 네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다섯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살아보자 라는 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말하기는 어려워서 가장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몇 가지도 사정에 따라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하면서도 성격이 또는 처해 있는 형편과 환경이 그렇지 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고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말씀드려본 것인데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